안녕하세요. 오늘은 스마일러의 왕관 앵무새를 알아보려고 해요. 여기에 보이는 이 친구들이 왕관 앵무새라고 한대요. 이 친구들은요. 길들이기가 아주 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쁜 외모를 갖고 있어서 반려조 중에서는 인기가 많은 종이에요. 지금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친구가 누구냐고요? 요 옆에 모란 앵무새들이에요. 왕관들은 이렇게 커다란 목청을 갖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쩍찍 힙합 없이 잘 부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들을 자세히 보시면 머리에 보이시죠? 이렇게 왕관 쓴 것처럼 생겨서 왕관앵무새라고 해요. 이, 이 예쁜 깃, 깃털이 우간이라고 하는 깃털인데요. 아주 예쁜 또 볼을 잘 보시면 볼에 예쁘게 주황색으로 화장을 한것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친구예요. 이 친구는요. 지금 이 친구들은 모두 형체 친구들이에요. 크기가 보통 머리부터 꼬리 끝까지의 길이가 한 30cm 정도 되는 친구고요. 친구들은 수명이 보통 한 10년 정도, 10년 이상 정도 알려진 친구들이 친구들이래요. 여기에 보이는 이 친구가요. 이름이 아이고 이름이 삐삐라고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삐삐라고 하는 친구고요. 2014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 나이 먹이듯이 안 먹이면 얘는 6살 된 친구. 이제 곧 7살 된 친구죠? 여기 이 친구는 예피라고 해요. 이 친구는요, 똑같이 2014년 정도 태어난 나이가 6살, 이제 7살 된 친구고요. 이 친구는 따꿍이라고 해요. 이 따꿍이는요, 이 예피가 엄마고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간 우리 야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야리와 이 예피의 아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저희가 직접 엄마 아빠가 놓은 알을 부화시켜서 이렇게 낙태까지 태어났답니다. 이 우리 예삐가요 알을 한 다섯 개 정도 낳았는데요. 거기에서 두 개가 정확하게 부화가 됐었대요. 그래서 제가 매일 이유식을 먹이면서 키운 친구예요, 이 친구가. 지금 나이로는 세 살이죠? 자 이렇게 되고요. 이 친구는 이삐삐는요 그냥 이 가족과 같이 계속 같이 살고 있는 삼촌이에요. 예쁘죠? 그런데 여자친구인 줄 알았죠? 남자친구랍니다. 자이 친구 삐삐를 한번 보,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잘 보십시오. 제가 손만 내밀어도 우리 삐삐는찰썩 이렇게 저한테 올라오는 친구고요. 자이 친구들은요 이렇게 무리지어서 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작은 무리를 짓기도 하고요 큰 무리를 짓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작은 소가족, 가족 단위로 이렇게 무리를 짓기도 해요 자 우리 삐삐는요 이렇게 얼굴을 잘 보시면 색깔이 많이 노랗죠 이 색깔로 인해서 암수 구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자 얼굴이 조금 더 진한 노란색이 많이, 태어나, 많이 나타나면 수컷이라고 하고요 우리 저기 예빛처럼 얼굴에 노란빛이 조금 연한 친구가 안컷이라고 해요. 여기 회색 친구 있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따꿍이는 어, 얼굴에 노란색이 유독 진하죠? 그래서 이 친구는 수컷인데요. 우리 따꿍이가 요 성격이 요 그렇게 온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자 삐삐. 이 앵무새는요. 이 왕관 앵무새는요. 보통은 수컷이 암컷보다 얌전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는 이딱꿍이는요아기때부터 너무 제가 이유식을 먹이면서 정말 예뻐했어요. 제가 직접 키우다 보니까 두시간에한 번씩 이유식도 먹이고 그랬더니 제가 너무 예뻐서 예뻐했더니 지금은 만지려고 하면 벌써 입부터 이렇게 벌리고 저를 쪼으려고 해요.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이 친구 예삐이예삐는요 예피. 아예 손을 타려고 하지 않아요. 애완조임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손만 감면 이렇게 도망가버린답니다. 그다음 저희 집에서 가장 말을 잘 듣는 삐삐. 이 친구가 삐삐. 삐삐는요. 수컷인데요. 어 삐삐를 보면은 얌전한 수컷들이 얌전하다는 게 이해가 나, 되는데요. 짝꿍이를 보면요 수컷들이 얌전하다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보시면 왕관앵무새들은요 어, 주로 휘바람도잘 불고요. 애기때 말을 가르치면 려 말도 잘 따라하는 친구예요. 이 짝꿍이는 깊은 산골 옹달샘 이 노래를요 휘바람으로볼수 있는 친구인데요. 한번 시켜볼까요? 짝꿍아 깊은 산골 옹달샘 해봐! 어 보통은 희파람을불때 부회활동을 하거나 뭐 이럴 때 애교부릴 때희파람을잘 불어요. 근데 우리 짝꿍이가요 지금은 입바람을 불지 않네요. 왕관 앵무새들은요. 어, 키우기는 너무 좋아요. 사실은 말도 잘 듣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물어도 그렇게 막 정말 피가 날 정도로 묻는 친구들은 아니고요. 어, 그러니까 키우기는 너무 좋은데 이 친구들은요. 단점이 있어요. 몸에서요. 파우더라고 하는 약간 사람으로 치면 비듬 같은 거? 비듬 같은 가루들이 되게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어또 밤마다 요 아주 아주아주 잘 놀래요 그래서 예민하, 어 예민하기보다 밤에 작은 소리에도 잘 놀라기 때문에 갑자기 막 날기 때문에 어디 사리장이 크지 않으면 부딪혀서 다치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꼬리 끝부분이 깨끗하지 않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정말 새가슴이라는 말이 이 왕관의 묵무새한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새가슴처럼 작은 소리에도 단체로 깜짝 놀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파우더도 많이 떨어지고 잘 놀래기도 하기 때문에 사육장도 크게 그리고 환기가 아주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 파우더가 많이 떨어지는 아이다 보니까 자기도 찝찝할까봐요. 그래서 바람 목욕이라고 해서 환기가잘 되고 바람이 막 이렇게 조금 부는 곳에 놔두면 날개를 쫙 펼치고 요 바람목욕을 한대요 이 왕관 앵무새는요 지능이, 지능이나 지능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감성이 높은 앵무새다 보니까 성격이 온순하기도 하고요 아 잠깐만요 아이고 야그 금을 먹으려고 하면 어떡해 성격이 순하기도 하고 사람을 아주 잘 따라요 어, 냄새는 별로 나진 않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깃털이, 깃털에서 파우더, 즉 비듬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혹시나 천식이나 비염에는 어, 키우기가 조금 힘든 친구이기는 해요. 자, 이 친구들은 밥은 주로 곡류 있잖아요. 해바라기 씨, 뭐 좁쌀 이런 걸 먹는데요. 가끔씩 푸른 채소도 한 번씩 먹여주면 아이들 건강에도 좋겠죠? 자, 삐삐는 자세히 클로즈업해서 볼게요. 자, 학대해서 한번 보면 삐삐는 여기 보면 콧구멍 보이시죠? 불이 바로 위에 구멍이 콧구멍이에요. 어...귀는요 어, 태어났을 때 바로 보면 보여요. 귀가 어디 있냐면 이 주황색 깃털 있죠? 거기에 귀가 있어요. 어...지금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깃털들을 열어봐야지 겨우 보일까 말까인데요. 앵무새가 아래에서 딱 깨어나자마자 배네 털이 있을 때 그때는 털이 복실복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딱볼수 있어요. 불이 보이시죠? 사실은 이 앵무새가 물어도 사실은 많이 아프진 않아요. 보이시죠? 입갖고 장난치는 거 그리고 앵무새도 혀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막 아프거나 그러지 않아서 사실 다른 앵무새에 비해서 조금 더 귀여워요. 손가락갖고 장난치는 느낌이 있고요. 자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 가슴 앵무새 가슴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주면 앵무새가 자동 반사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꼬리 이렇게 보이시고요 얘도 마찬가지 저번에 뉴기니아 설명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얘도 발톱을 깎아요. 발톱을 깎고요이 날개라고 윙컷도 관리를 하는 친구예요. 윙컷도 이렇게 자르기 때문에 멀리 비행을 하진 않아요. 그래도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 삐삐가요. 제가 예전에 방심을 했다가 멀리 멀리 날아갔다가 3일 만에 집으로 다시 제가 찾게 됐는데요. 네, 다른 집에 가있어가지고 제가 찾아왔는데 어 윙컷을 했다고 해서 절대 방심하지는 마십시오. 멀리 날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생긴 저희의 왕관 앵무새. 친구이고요. 이 친구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사랑 사랑하고 있는 삐삐라고 합니다. 자, 삐삐가 보고 싶다면요. 스마일러에 눌러오세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도 인사해. 감사합니다. 여기 너도 인사해. 감사합니다.